자,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을 응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우리가 이전 시간에 작성했던 코드를 보면 은 여기 있는 값이 false이기 때문에 이 코드는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이 true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도 실행될 리 없어요 즉, 여기 이렇게 장황하게 작성한 코드는 결국에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?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니이 코드가 의미가 있게 되려면 여기에 불리언이 들어가는 저 위치에 값이 true일 때도 있고 false일 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우리는 그 사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로그인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봅시다. 자, 저는 인증이라는 뜻에서 os 그리고 app이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겁니다. 피니시. 자, 그러면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? 이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입력값으로 이 고잉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주면 주인님 어서 오세요. 하이 마스터라고 뜨고요. 만약에 이 고잉이 아닌 다른 값이 들어오게 되면 누구냐? Who are you?라고 하는 텍스트가 뜨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은 os app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 파일을 실행하는 실행 방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. 자,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실행시키지 않으면 여긴 항목 안에는 os 앱이 없거든요. 그래서 한 번은 일단 실행을 시키시고요. 그럼 이렇게 os 앱이라는 것이 될 건데요. 그리고 run configuration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만든 os 앱으로 들어가십시오. 자, 그 다음에 a r g u m e n t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egoing이라고 입력하고요. 그리고 apply를 하면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close를 일단 하고요. AIGS 0번째 값을 화면에 한번 출력해 봅시다 자, 이렇게 저는 저, 제가 입력한 값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,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는 어 올바른 id를 여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id는 egoing이고요 그리고 들어온 id, 아이디, input id는 AIGS의 0번째 값으로 이렇게 났어요 자 그리고 우선은 인사를 좀 할까요? 하이 자 하이 그 다음에 음 만약 input id의 값과 id의 값이 같다면 마스터 이렇게 하고 다르다면 후아유 <웃음> 이렇게 반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. 자 제가 input id로 들어올 값이 지금 문자열 2 g 이고 id의 값도 2 g 이니까 제가 지금 예상하는 건 마스터가 나오는 거거든요.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? 자 실행을 시켰을 때 후아유가 나옵니다. 자왜 그런가 궁금하시면 이런 때 여러분은 꼭 디버거 같은 걸 이용하셔서 왜 그런가를 좀 찾아보시면 좋아요. 자, 디버거 한번 써볼까요? 자, 이렇게 디버거를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서 했더니 id 값은 분명히 egoing이고 여기 있는 이 값도 분명히 egoing인데 어, 결과는 실행을 하나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로 들어가지 않고 후아유로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이유는 지금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<웃음>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만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자, 일단은 우리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갑시다 자, 이 코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input id equal id 자,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input id의 값과 이 id의 값이 equal이라고 한다면 얘가 참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포이스가 나오면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동작하게 될 겁니다. 실행을 시켜볼까요? 자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가 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실행되는 설정에서 입력 값을 다른 값으로 한번 바꿔볼까요? 두로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그리고 r u n 을 시켜 보면은 그때는 이제 후아요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이걸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음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반환하는 값은 불리언이고 그 불리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프로그램은 마스터가 출력되기도 하고 후아유가 출력되기도 하는 아주 아주 똑똑한 프로그램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다면 이번 시간은 성공적인 수업이 될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